함수 들어갈게요. 시계. 마지막 생 이번 함수요. 아, 게기요한번 썼다, 해네금 썼다, 예. 방금 썼로로 번 7, 6, 0 내려오면 3번하면서 부탁드릴게요 4번하수서요 뭐야, 뭐야 이거? 삼신기 올 크리 터졌다 이거 소선님. <웃음> 뭐야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파멸에이이에 어, 주세요? 블레님 암수 한번 이어주세요 기공사님 암수요? 6리하시고요리우스못 오시면 밖으로 바이오스. 나이스 이 파티 도와가마 암수 한번요 7 12 피갈리 피갈리 오 나이스 암수, 암수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빨간선디버프 확인하시고 길로 빠져서 정리하고 가시죠 오케이 됐어 됐어 나이스 시비시비, 어, 네. 시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 네 카운터 기공사님 암수 한 번만요 지붕 쳐주시고 승계판 앞에 부화관님 못받으셨어요 바로 빠시고 나이스 상품 썼어요 5 7 7 확인 5577 집중 오오7 7워러님7오셔야돼요그래네 나이스 이게 좀 밀리가 되죠 확인 빌리고. 안쓰야? 이었어요? 아반한 죽네 나이스 롬 12시 롬1시 뭐라니 님. 암수 한번 이어 주세요. 아 제가 일단 건질이요. 오케이. Okay. 나이스. 더좋가던 좋대요. 네. 네. 10번. 나이스. 1 10, 721 확인, 11시 확인하시고요. 1 1 1 1 6 6 나이스 속박 조심하시고요. 메테오 분들. 4번 하면서 한번 들어갈게요. 나이스. 벤츠. 카운터. 세. 아틀 아틀 아틀 아틀 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다도 나도 나올거 외부붙 많이 끌어 주세요. 네. 소통 많이 하시죠, 외분내부 <웃음> 이거 한 시간 반시계 나머지 시계. 한 시간 반시계 네. 네. 그리고 봤던 데두칸 그대로 보면 될것 같아요. 알게. 아시시 잡을게요. 시샤시케어 아우샤워케어. 아우샤워케어. 아우샤워케어. 아우샤워케어. 아부 패턴 조심하시고. 네. 카운터 쓴다. 우샤워케어아우샤워케아 네. 3시 일곱 시3시 일곱 시. 야 카운터 내부 크릴 수 있어요. 아구 여섯 시 쪽에 있어요 지금. 지금은 센터 쪽. 나오면 블래스터니 암수 한번 바로 이어주세요. 빠르게 볼게요 저희. 7, 7, 12, 네, 칠칠일곱시 확인. 칠, 칠, 칠, 네, 12 1판요 진실이. 아제나 진실 확인 거짓 거짓 기공선이 암수요. 이제 빡빡하게 몰아볼게요. 메이저 여섯 시 도매 여시 도매 확인 도매 나왔어요. 나머지 네위 위. 나머지 위로 확인 쭉 빠져주죠. 위로 위로. 파티 도하가님 암수요 다운다 블레이스턴이 암수요 213 확인요. 원거리 고정할게 해주요 아, 아 너무 12, 12. 1 1 3 좋아요. 기공사님 암수요. 그럼 워로드 갈게요 네 확인 다 아, 파인애플 뉴스 네. 버텨 버텨 네, 집중 집중 짧 패턴 집중요 거짓 진실 환영문 지키기 확인 지키기 구석 가서 지키시면 돼요 애매하면 시정 쓰셔도 되고요 뿔초, 초뿔셨어요이 파티 도가님암 한번 이어주 돼요. 암시벨, 시벨, 시벨, 시벨, 시벨, 시벨, 시벨, 시벨, 시벨, 시벨, 시 아 이거 어차피 뜨면 시정 수능 아, 안 먹기 싫은데 11 7 11 7, 7, 7, 7 밑으로? 7. 네, 7, 7, 확인 11시 깨져요 나갈 수 있어 저 이제 암수가 거의 없거든요 있으신 분 이모티콘 한 번만 건술이 하나. 건술이 오케이 하나 확인 확인, 확인. 하나 남았어요. 네. 건슬 먼저 하나 이을게요 타이밍 보시고 이으시죠 아, 들어갈 네, 거,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노매죠 저희. 네부클, 피해야 카운트. 돼요, 피해야 돼요. 파매 먼저. 파매 확인. 파매 어디죠? 밑에 안전하게. 네, 665. 오케이, 가자. 665. 거제 한번 더. 카운터 있어요. 어, 내부 아, 내부큰이 네. 나지? 계속 밑에 6 6 5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안 있으면 네. 리퍼 안 끊겼다 아, 아. 밑에 빨간색 떨어져요 확인 롬의 준비, 슬슬. o k a 롬에 가요, 리퍼 가요. 밑에 암수 있으신 분입고 던지시면 될것 같아요. 한 분만. 아, 없나? 확인 확인. 괜찮아. y Okay. Okay. Okay. Okay. Okay. 나이스 nice 11시 나왔어요 인지해주세요 그 775. 가운데 파에 조심하고 벤치 조심하고 사고만 조심하면 됩니다. 파메는 웬만하면은 저7시 살려줄게요 사고 방지. 공완전이. 아이스. 카운터 나와요. 여기 내부풀일 것 같은데 <웃음> 내부풀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나이스. 나이스. 일중미인데. <웃음> 다음에 유도벤치예요. 유도벤치 확인. 유도벤치 좀 구석 빼주시면 좋고요. <웃음> 아.. 파기 파기 파네 깨진거죠 깨져요 밀어야겠네요 쌩 까고 나이스 파티가곱산 플러스 1자리로 메인 설치 네. 자신 없으시면 채팅 쳐주세요 네. 다 자신 있으신걸로 네. 네, 네. 곱 뿌릴 더블 그러니까 력심 많이 안 부려도 돼요. 암수 다 없으신가요? 네, 지금 암수 연계. 네. 네네. 확인. 네, 네. 오케 항상 조심하시고. 돈파 음. 5시 두 개. 시두 개. 조금 제가 칠게요. 하나 쳤고요. 형타 스킬 금지. 형타 스킬 금지. 자고 다 들어갔어요. 예. 다시 산 사이클씩만 쫄림. 카운터 나오거든요? 네. 카운터 짧으신 분이 한번 쳐주세요 나이스. 이제 슬슬 나와요 I am. How d 타 스킬 s 지 e g 하 to 지여기 counter skill? I am. I am. I 다시 쫄깃 한 3시 분시고0분시시고요시시고0파3성3 한번씩 시 30분. 파티도 한번 3렸어요분 3시 30분. 3시 30분. 3시 30분. 3시 30분. 3시 3 0다 3시 30분. 개. 제가 왼쪽거 칠게요 오른쪽, 에이스 네. 들어, 아. 네. 이거 빨간. 이거 빨간. 이거 빨간. 이거 빨간. 이거 빨간. 이거 빨간. 이거 이거 빨 이거 빨간. 이 거기 봐 주시. 괜찮아요. 네다 들어갔는데. 2이거 아재나 맞습니다. 아요 우리 하나만 더맞추면 돼요. 확인. 하나 이 내부 클 조심. 아 까비. 안 죽었으면 돼요. 포션 가, 드시고. 네. 이거 억으로 좀. 이거 찐이에요. 하나 놓쳤다 저 하나 들어가요. 자. 네, 라이스. 구슬 구슬 하나 먹죠. 구슬 하나 하나만 먹으면 돼요. 음, 이거 누가누무이나요 누가 아제나 아, 말쓰세요 메인 리퍼. 이거 지금 써야. 아제나. 네, 누가 밀죠? 메인 리퍼. 리퍼 확인. c h r i s t m 마 s I love you. The swallowing, what are the name o 수고하습니다 어, 마지막에 갈증했으면 안 가지고안될줄 알았어.